시작,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가 번호 1번. 해리손. 참가 2번. 2번 여기 테리예요. 소리 사람 다리로만 하시는 거예요? 시작. 어. 13년. 때리시면안 돼요. 심사위원 때리시면 돼요. 네. 넣고 넣고. 여기다 넣, 어 테리야, 테리 한 여기다 넣, 어 여기 여기 여기, 응, 넣 넣. 그럼 내가 막기 중이야, 어. 몸무게 다 먹을 수 있겠다. 어, 아쉽습니다. 장테리 선수 아쉽습니다. 노골. 노골 아닌데, 이건 그냥 바닥이니까 바 그러니까 꼬이 아니란 뜻이야, 노꼬리. 아니 노꼬이 아니야. 이건 바닥이니까 그냥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꼴이 아니란 뜻이야. 놓 꼴이 못었다는 뜻이야. 실패했다는 야! 뜻이야. 그럼 다시 하면 돼? 응. 꼴꼴 꼴 그렇게 꼴 위에 누워계시면 안 돼요. 네, 장태리 선수. 어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웃음> 잘한다 이번숱 차례. 딩 n o t i 야 그러면 이게 Notima Riad, Notima Riad, Notima Riad, n o t 마라! 마라, 넣지 마라. 넣지 마라. <웃음> 빵대 빵입니다 이제 2라운드로 갈게요 네 t i 두 번째 경기로 가질게요. 시작. 시작! 시작! 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치부! 테리. 시작 안안 닫아서 시작하고. 민석 <웃음> 어머! 3초. 4초. <웃음> <웃음> 아, 장태리 장태리 씨 생일. 아니야, 내거생일야 그 장태리 씨 생일이 생일이 그 어? 내거 생일이야. 그 아니야, 하리는 좀 너무 늦었어. 아. 나, 나, 나, 나. 근데 경기가 몇개더 남아 있어. 응? 몇 경기에 몇개 남아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 아이고, <웃음> 아이고, 뭐하냐, 이거. 거미야? 거미다, 거미. 큰 거미가 왔다. 그치, 거, 큰 거미 작은 거미인데? 왜? 노래는안 <웃음> 하고. 어. <웃음> <웃음> 두분다잘 추긴 하셨어요. 하지만, 장태리, 장태리 씨는 춤을 너무 돌기만 했어. 장혜리 선수는 여러 가지 포즈와 표정으로 압도적으로 1등! 10초 안에 앉았,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시는 분에게 점수를 드릴거예요 준비 시작 1,2,3,4 <웃음> 장혜리씨 오늘의 1등 장혜리 장혜리는 오늘 꼴등 꼴등 꼴등 꼴등이에요 <웃음> 안녕하세요 장혜리 선수 안녕하세요 저는. 음? 네. 유정. 네. 음. 이번 어려운 경기에서 <웃음> 1등을 하셨는데. <웃음> 네. 소감이 어떠세요? <웃음> 너무 재밌었어요. 장혜리 선수. 감사합니다. <웃음> 네. 장혜리 선수 오늘 1등 하셨는데 <웃음> 네. 소감이 어떠세요? 어머. 네. 너무 음. 재밌었고. 시끄럽고 그랬어요. 좀 위기의 순간이 있었나요? 좀 네. 이거는 어렵게도 내가 질것 같다 했던 경기가 있었어요. 네. 어떤 경기죠? 음, 음, 제가 다 이벤트하다가 채팅 봤는데 저가 제가, 제가 따라보다고 그래서 질것 같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런데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상품 아, 제가 안 왔어요, 참고. 아, 그래요? 네. 1등을 하셨으니까 네. 상품을 어떤 걸 받으실 거죠? 음, 전... 토끼 인형이요. 아, 토끼 인형을 상품으로 받으시고 싶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 경기에도 나오실 건가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다음에도 1등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아 그래요? 대결을 해보고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네 누구요? 아 에디 선수요? 네 에디 선수랑 같이 겨뤄보고 싶으세요? 네 그때도 에디 선수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래요? 우리 네 아들인데요 아들이라고요? 네 에디가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인데 <웃음> 이름은 코티에요 코티. 코티요? <목소로> 아들 해보세요. 아들. <웃음> 맨날 소꿉놀이 할 때마다 아들, 이거 하시죠? 네. 아. 여기에 놓면 신 마법이 떨어진다고는데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어, 아, 어머머 어머, 여기 공사하시나 봐요, 저분. 이분 누가 어떤 분이세요? 이거 이거 여기 뭐 고장나가지고 고치고 계시나봐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웃음> <지금> <웃음> <멈춰서> <웃음> <못> <웃음> 안녕하세요. 하세요. 아, 벽빠서 말씀 못 하세요? 맞아요. 와. 오늘 요즘 맞아. 날씨가 더운데 수고하시네요. 어머머, 엄청 잘하시네요. 아싸. 완성. 완성되셨어요? 이걸 만드느라 엄청 힘들었어요 밤까지 아침까지 해. 잠도 못 자고 속소기 하면서 고생하셨다고 다하 말해요 꼭 말해주고 아 어, 진짜요? 어 응. 엄마 다 끝나셨어요? 응, 안녕하세요 다 끝나셨어요? 응? 아직 안 끝나셨네? 어머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나기 나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기기기여요공기하기여생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공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음, 테레, 공물 공물 공물 어, 다음 영상에서 시조? 함께 만나요. 어. 아니기